만나면 좋은 친구 MBC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64호 서경석입니다 박지민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지 엊그제 같은데 이틀 후면 벌써 겨울의 시작, 입동입니다. 네, 올해도 벌써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계획했던 거다 이루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1039회 로또 총 판매액 1053억 원, 1등 당첨금 254억 원으로 16분이 당첨돼 1인당 15억 9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2조 640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의 봉사 현장 찾아갑니다. 3차 봉사활동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행복공감봉사단. 이번엔 특별히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했는데요. 봉사에 앞서 실시된 소통간담회.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후 진행된 봉사활동은 사랑의 김치 만들기. 아이들과 단원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주세요, 오늘 봉사 활동은 탈북 청소년과 함께 하는 김치 기 체험이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고 홀로 계신 어르신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김치를 나눔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완성된 김치를 들고 직접 배달에 나선 행복공감봉사단 어르신들도 기뻐하는데요. 고생 많으시네요. <웃음> <웃음> 네, 정말 감사해 올러드릴게요 네, 네. 어, 오일 많이. <웃음> 사실 제가 29주된 임산부로서 봉사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뱃 속의 태와 함께 더 뜻깊은 봉사를 할수 있어서 더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김치를 어르신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요. 김장김치 맛있게 드시면서 다가오는 겨울.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 나눔을 전파하는 슈퍼우먼 모셨습니다. 네, 개그우먼 이성민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0년 넘게 해외 아동 후원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요? 아, 2009년에 가수 션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 한 대경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로서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았지 싶어가지고, 천의 10분의 1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명을 후원하기 시작해서 꾸준히 해가지고 지금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선행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까요? 어, 제가 후배들하고 환갑 기념으로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후원하는 아이들도 만나고 그 아이들이 저한테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밝게 지내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준 감동이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가장 큰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도 따뜻한 활동 이어주십시오. 현재 시각 8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을 시작합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에게 나눔은 일부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눔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아갑시다. 화이팅!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제 1040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네. 첫 번째 행운의 숫자 몇 번일까요? 36번. 네, 두 번째 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26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볼 31번. 네, 계속해서 네 번째 공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 다섯 번째 볼을 추첨합니다. 16번. 네, 어느덧 여섯 번째 볼을 추첨하는 시간입니다. 행운의 번호 29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도 마저 추첨하겠습니다. 11번. 네, 당첨번호를 정리합니다. 36번, 26번, 31번, 8번, 16번, 29번이고요. 2등 보너스 당첨번호는 11번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 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